마지막이야. 모든 내장이야. 맛있게 좀. 맛있네. 야, 끝났대. 에? 족발 끝났대. 에이, 내장도 끝났어요? 아, 내장은 한 12시네. 두세시면다 끝나가. 아, 진짜요? 하루에 10인분만 삶아가고요. 다시 투전! 저녁 7시에 도착한 족발집. 모든 재료가 소진됐다는 비보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맺어야지. 선거 당일 오전에 서둘러 출발을 했습니다. 오픈 한 시간 전인데도 너무 떨렸어요. 내장 없을까봐. 다행이다. 왜왜왜왜? 대장 왜, 왜, 왜. 마지막이야. 받았어. 받았어. 드디어. 얼떨결에 <웃음> 촛불도 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웃음> 9시 30분부터 줄을 섰다는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하루에 20개 한종으로 판매한다는 대장 기다리는 동안 닭꼬치집과 짜장 떡볶이집을 방문했어요 닭꼬치집과 떡볶이집은 다음 편에 기대해 주세요. 떡볶이 집은 11시 30분 영업 시작이에요. 여기 족발집 족발 중형. 족발집 여기 지 군포왕 족발. 12시 오픈 시간에 맞춰 가게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12시부터 2 시간마다 판매를 하는데요, 족발 삶는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최대 삶을 수 있는 족발이 한 타임당 25개. 보통 대짜가 먼저 소진된다고 합니다. 뒷번호들은 대자를 못 먹는다고 보면 돼요. 대자는 앞다리, 소자는 뒷다리입니다. 영업 시작하고 30분 지나 소명된 바스리. 신나 신나 드디어 먹어. 미니족 2개, 모든 내장 춤은 팡꽝. 입구도 다르네. 미니족 엄청 크다. 미니미니하지 않은 미니족이에요. 그냥 일반 족발 같은데요? 육천 원짜리 미니족 두 개를 시켰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모듬 내장이 차갑게 대박. 먹는 모듬 내장. 아, 이거 마지막이죠? 네. <웃음> 대박. 오늘의 마지막. 저희 오, 지금 오전에 다 끝났어요 내장을. 그죠. 내장을 한 번만 한다고 하는데. 아, 대박. 이거 내장 소스예요? 오 예. 이십 인분을 삶아도 네. 오전에 끝나네요. 와양 양이 왜 이래? 음. 미니족 두 개인데 <웃음> 양이 싫어? 아기보랑 막창도 있고 모듬 내장의 뭐 구성은 그때? 내장으로 여섯 간, 가지의 구성인데요 염통 이게 귀인가? 아유 따지지 말고 먹자 그냥 이게 귀다 귀귀귀 한번 먹자 아유 그거 맞춰서 어디다 써먹게 음음 음. 음. 음. 그럼 극댓기 그렇지 뭐 식감이 딱 우리가 먹는 그 극댓기 야간 간장소스? 어오와 음. 음? 이거 소스 새콤해 어우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음. 피씨소스에 음, 식초 살짝 들어간 그런 새콤한 느낌 약간 달달한 것들데 그렇게 달진 않아. 전형적인 백성댕 소스입니다 음. 이거 애기보 애기보 아유 그만 좀 따지고 먹자 꼬들꼬들 식감이 괜찮았어요 음. 약간 요건 꼬만 냄새가 나는데 이거 찍으니까 사큼해져요 돼지 내장인데도 불구하고 돼지 껍데기 씹는 그런 느낌 플러스 알파로 내장에서 족발 냄새가 나네 족발 냄새만 나는 내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표정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음. 음. 소스 찍어 먹어야 해. 소스가 살렸으니까 이게 위, 위 같은데 본능적으로 소스 찍는다 쫀득쫀득 다 비슷하고 그 족발 냄새라고 소스만 찍으면 음. 맛있지? 염통 표정이 안 좋다 근데 너? 고소하고 담백하고 음. 간이 아주 맛있다고 했는데 기대하는 간! 오.. 맛있네 고소합니다 음! 와.. 제일 고소해 제일 맛있어 이게 족발향이 입히고 나니까 음잘 어울려 그리고 간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 찍어 먹는 거보다 그냥 먹는 게 훨씬 맛있고 그래 간은 그냥 먹는 게 음, 맛있더라. 그냥 일반적으로 솔직히 어제 순대국집에서 내장을 일반 삶은 내장을 굉장히 잘 만든 내장을 먹고 왔는데 그거랑은 또 굉장히 다른 맛이긴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는 그런 막 이질감이나 이런 건 없고 굉장히 익숙하고 음 익숙한 맛. 두 번은 안 갈까 갈까 그냥 오늘 경험한 거 만족. 근데 또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날 수도 있어 간만 생각나더 우리가 처음 홍어를 먹었을 그때 참 아니야 간만 생각나 그러면 이제 대망의 미니 족이나 족발이나 어차피 같은 족이니까 맛은 똑같겠쥬 살짝 느끼 많이 느끼해 <웃음> 아, 느끼해 죽는 줄 알았어 음, 역시 새우젓이랑 먹어야 되고 우리가 시장에서 맛있다고 사먹는 그 미니 족발집이 있는데 비슷해 그냥 사람들이... 시장 족발 엄청 기대를 하고 왔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렇게 엄청 기다려서 엄청 기대하고 이렇게 먹으면 약간은 실망을 할 수도 있겠다. 분한 맛있는 맛. <웃음> 특색이 없었어. 특색이 너무 없었어요. 음. 음. 이렇게 먹니까 으또 다르네. 최대한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밥수이 고생한다. 말이 없어 너무 달달해서 좀 질릴 수도 있겠다 질리고 있지 지금 벌써부터 자라 응, 한점 뜯었는데 와 그래도 우리 동네보다 양은 훨씬 많다 비계 보소 아 비계가 너무 많아 심지어 제가 비계를 좋아해요 하지만 이 미니족은 비계가 너무 많아서 정말 조금 힘들었어요 맛있게 먹어보려고 노력하는 밥쓰이 막걸리로 느끼함을 배치웁니다 <웃음>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고 낮이라 그러는지는 몰라도 한두 테이블 정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세 테이블째였는데 다들 먹다가 포장해 가더라고 하긴 오전부터 적발 듣긴 쉽지 않죠 상상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 편은 닭꼬치집과 짜장 떡볶이 리얼 후기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띠링띠링